불멍하는 사진을 매칭을 해 볼게요 여행에 관련된 제 이렇게 음악대위 AI가 분석을 해서 영상 이렇게 매칭을 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재미난 음. 앱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우리 요새 어, SNS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 올릴 때 보면은 이 BGM을 선택하는 게또 되게 애로사항 중에 하나예요 사진이랑 영상은 다 골랐는데 그거에 맞는 어, 배경음악을 적당하게 고르지 못했을 때, 그때 어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이미지에 맞게 음악을 골라주는 어플이거든요 바로 오토 BGM 이라는 어플인데 이렇게 보시면 오토 BGM 이라는 어플이에요 어, 지금 아직 이제 무료 앱만 나와 있는데 곧 이제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작권이랑 상관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같은 데서 이렇게 음, 영상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저희 음. 지금 이제 카라반 사진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보면은 힐끗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어, 음악으로 이제 매칭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음악도 또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어요. 음, 다 이렇게 발랄한 자연과 매칭된 곡들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어, 이 음악이 마음에 드는데 보시면 여기서 바로 어,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어, 바로 쉐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결합된 동영상을 바로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게요 인스타 피드로 이렇게 올리면 어 이렇게 제가 고른 사진에 맞춰서 이렇게 BGM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연에 맞는 어 뮤직이 뮤지, 선택이 됐고 거기에 맞는 노래도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공유를 해서. 아, 이게.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회 정도밖에 이제 이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면 다운을 먼저 해 볼게요 다운로드를 해서 그러면은 이 폴더에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하나 골랐던 거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음악들을 선택한 걸 보실 수 있죠 요걸 다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저희 캠프 오넷이 인스타에 이렇게 피드를 해서 올리실 수도 있어요 무료 버전만 이제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곧 이제 어 아이폰 용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 어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도 영상을 음악을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매칭을 바로 하는 거 보이시죠? 좋아 하나 봐. 자, 그래서 이 오토 BGM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뭐 릴스나 스토리를 올리실 때 어, 음악을 선택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이 음악 선택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음악을 골라 주니까 어, 되게 시간이나 어떤 면에서 뭐든지 이렇게 절약을 해주는 좋은 어플이 아닐까 싶어요 음,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직 무료라 어, 무료이기 때문에 광고만 조금 스킵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에, 영상이나 에영상 사진에 음악을 입힌 어 스토리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어어 유료가 유료도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용해 보시면은 뭐 저작권이나 뭐 광고 같은 거에 어 상관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 괜찮은 어플인 것 같아요.